거실 거실 living room 문문 문, door 소파 소파 sofa 스탠드 옷걸이 스탠드 옷걸이 c o a t stand. m i r r o Mirror. 창문 창문 w Mirror. c u r t a m i n c o r t a o i n c u r m a o i n o i o o o o o r i Lamp. Lamp, Lamp, Lamp. A t a A t frame. t a t a table. 컵 컵, 컵. 과일 그릇, 과일 그릇, i l e g Fruit b l Stairs 난간. 난간. Handrail 서랍 서랍 drawer 전화기 전화기 phone 꽃병 꽃병 vase 부엌 부엌 kitchen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디쉬워셔 주방후드 주방후드 키친후드 프라이팬, 프라이팬, f r y i n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gas range.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 electric range. 오븐, 오븐, o v 식칼, 식칼, 키친 나이 h 뒤집게뒤집게 f 리 i t t e tender. 주방용 장갑, 주방용 장갑, 키친 t c 싱크대, 싱크대. sink 도 o m a o m a chopping board 접시 p s p s dish sikkijang s i k i j a n g c b o a r d 냉장고 냉장고 (refrigerator) 욕실 화장실 욕실 화장실 (bathroom) 욕조 욕조 (bathtub) 샤워기, 샤워기, shower, 샤워. 샤워 커튼, 샤워 커튼, s 샤워 h 커튼. 매트. 매트, 매트, 비누, 샴푸, 치약 비누, 샴푸, 치약, 소프, 샴푸, 투스페이스트, 거울, 거울, 미러, 수도꼭지, 수도꼭지, 파셋, 세면대. 세면대, wash stand 수건 수건, towel 수건 거리 수건 거리, towel rail 변기 변기, toilet 화장지 화장지 toilet paper 화장지 거리 화장지 거리 toilet paper holder 지하실 지하실 basement 사다리 사다리 l 휴대용 연료 탱크 휴대용 연료 탱크 portable fuel tank 선반 선반 shelf 드롭 plunger 빨래 바구니 빨래 바구니 laundry basket 두꺼비집 두꺼비집 fuse box 전등 전등 electric light 세탁기 세탁기 w 싱 s 신 i n g 보일러 보일러 boiler 놀이방 놀이방 playing room 장난감 장난감 toy 지구본, 지구본, globe, 책, 책, b 책, o 책, 책, 장 책, 꽂이 책, 장 책, 꽂이 bookshelf, 고민형, 고민형. 테디베어 그림 그림 p i 탁자 탁자 t a b 의자 의자 c h 침실 침실 bedroom 서랍 서랍 drawer 램프 램프 lamp 침대 침대 bed 베개 베개 pillow 이불 이불 blanket 화장대 화장대 makeup vanity table 커튼 커튼 curtain 텔레비전, 텔레비전, television, 카펫, 카펫, 카펫. 카펫.